콘서트 위아! 이팩트백빡야로 지금 저희는 어디 가죠? 경주 <웃음> 드림, 콘서트 <웃음> <하고>. <웃음> 드림 콘서트라고 <웃음> 네. <웃음> 드림 콘서트라고 좀 해주세요 경주 <웃음> 네 드림 콘서트. 콘서트입니다 아침이라 좀 멍한데 이따 차 타서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Bye. 오늘 무대 잘할 수 있을 요 오늘 되게 소풍 가는, 가는 기분이에요 지금 애들 피곤해서 그런지또 자고 있습니다 애들 저희 막둥이도 피곤했는지 아예 그냥 뻗어버렸고요 오늘 태어날 속상하고요 저기 저기, 저기 <웃음> 저거 무슨 아세요 저거 이따 경주가서 다시 찍겠습니다 예. 지금 셔츠를 예, 잃어버렸다고 하셨는데 상태가 별로 안 좋아 셔츠 잃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아 내가..아 제가요 이제.. 무대에서 아침 9시죠. 10시. 10시에 네. 이제 무대 리허설에서 카, 리허설에서 돌아야 되는데 네. 이제 셔츠를 긴 셔츠 입고 가면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웅지한테 이제 셔츠를 맡겼단 말이에요. 네. 셔츠를 맡겼는데 네. 웅지가 그걸 어디다 뒀는지 모라요 지금. 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셔츠 가격이 얼마예요? 엄청 비싸요. 39,000원짜리인데 맨날 이 티셔츠 이거, 이거, 이것도 맨날 18,000원짜리 제가 만원짜리, 2만원짜리 티셔츠인데 오랜만에 19,000원짜리 H&N에서 N 아, 39,000원짜리? 39,000원짜리 아, 사치 썼는데 사이, 사치 썼는데 이억을 했어요. <웃음> 저 이제 드림 콘서트 저희 카메라 리허설 하러 가 이동 중입니다. 이동하려고 합니다. 아 긴장돼요. 지금 안녕하세요 아, 좋습니다. 네, 사인이 선배님들 리허설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카메라들 또 잘하고 품악에 잘해 긴장. 저희가 되게 강격스러운 순간을 지금 포착할 아, 뭐냐 취재하려고 하는데요. 네? 항상 꿈꿔왔던 큐시트에 저희 우리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짠! 그렇죠. 네. 와! 여기 보이시면, 임팩트.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순서 임팩트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있는데요. 네, 데뷔도 하지 가 아나, 이제 곧 나올 시니인데, 제가 이렇게 네. 큐시트에들어갔다는게 너무 감사하고, 공격스럽습니다. 이 큐시트! 뛰어갈까요? 끝나고? 뛰어가서 뛰어갈까요? 약간 간직할까요? 첫 무대? 그래. <웃음> 아, 인 n f 트 c t in fact, in fact, 기 h 요 t they are singing here? Ah, they are s 대 n g i n g What 는 s it? Timmy, we are talking. Wow, 을 t s still one. I'm going 아, 너무 신기한 later. I'm g o i 요 게 할게요. 네! 어, 이제 막상이제 진짜 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떨리는데 잘하고 겠습니다파이팅파이팅파이팅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 진짜 화 있어요? 이팅어디 저기. 찾았어요? 네 찾았어요. 제가 아, 49,000원짜리 H&M 셔츠 롱 셔츠 제가 아끼던 거를 찾았어요. 네, 오랜만에 비싼 그 티셔츠 샀는데 웅재가 잃어버려가지고 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나도 아, 네,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아, 들려. 아 이제 한실을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좀더 좀 복무할 땐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지나왔는데 몰라요. 카메라 리허설도 약간 문제가 발생되면 더 좋은 부분이 공안에서 본방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긴장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뭐 신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본방에서 잘하면 되니까 잘할게요. 파이팅! 그 카메라 리허설 끝나신 소감 한번 듣고 드릴니다 어, 생각보다 어보다 너무 무대가 어렵네요 제가 처음 이게 대중들 앞에서 이제 한국에서 하는 첫 무대인데 응. 진짜 어려워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어렵고 응. 처음으로 제가 카메라 이제 응. 꼭 봐야 되잖아요 시선 처리 같은거나 이제 그런 게 너무 어려워요 네, 이지현 씨는 지금 카메라 리허설에 끝났는데 소감이 어때요? 아네 끝났는데 굉장히 지금 계속 모니터를 해서 저희 보안점을 찾아서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보안점을 찾아서 보무대때잘할수 있는 걸 항상 네 캐치를 해서 네 그별 말이 안 나와요 사실 한보무대때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자주 해야 된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모니터를 네. 하겠 했습니다 같아요. 또 올라가고 싶은 한국만이니까 좀 아쉬운 것 같아. 요 그래도 근데 네, 재미있게 한것 같습니다. 맞나? 맞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무대로 인사드릴게요. 네, 아, 어, 네, 인피트 여러분 오늘 네, 드림 콘서트가 네, 저희 무대가 이제 전부 다 끝났습니다. 한국밖에 못했지만 어, 다들 기분이 어떠신가요? 지금 네. 일단은, Ready? Ready. 일단은 저희가 생각보다 잘해줘서 너무 고맙고 일단은 처음에 저희가 첫 번째 대기, 기대감을 드린다고 약속드렸는데 그걸 좀 지킨 것 같아서 못하고 다음번 무대 때는 저희 무대를 보고 다들 귀절축통 놀라서 자빠지실 수 있도록 네.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친구, 다른 친구 혹시 있나요? 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가 한 곡밖에 그쵸. 하지 못했지만 네. 다음번에는 한곡더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이제 저희가 진짜 정식으로 데뷔를 해서 임팩트로 임팩트의 정식 임팩 임팩트의 제임콘서트 데뷔를 기대해 주세요. 네. 네, 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 사랑합니다. 고기 네. 네. 그럼 하나 주세요. 위아. 임팩트 지금까지 임팩트였습니다. Yeah. 가자. 하나, 둘, 세. 위아. 임팩트. 지금까지 임팩트였습니다. <목소리>